<웃음>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드디어 저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따다다다단! 진짜 너무 기뻐요 지금 202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덕에 지금 제가 이 공간에서 카메라를 켜고 즐겁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 스스로에게 잘했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예. 그러면 아직 바뀌기 전에 비포 겸 여러분들에게 저의 새 아카데미 아카데미.. 아카데미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기도 하고 쑥스럽네요 일단은 오늘 뭘 하려고 여기 왔냐면 이걸 샀어요 스티커 제거제. 지금 사무실에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져 있, 있어가지고 벽면에 이렇게 제거도 할겸 여기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도 할겸 왔습니다. 네, 스티커 제거제 한번잘 되는지. 해볼게. 어, 어 냄새 너무 독한데? 뭐냐고요? 뭐게 요 <웃음>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 이제 떼서 말하려 <웃음> 근데 떨어지긴 떨어 <떠가> 진다. <웃음> 그죠? 어느덧 시간 7시가 됐는데 <웃음> 아직 많이 못 잃습니다. 거의 그대로인가요? 좀 흔적이 보이시죠? 제가 떼어낸 하지만 저것은 아직 일단은 배도 고프고 해가지고 너무 춥고 배도 고프고 간식을 먹으면서 어, 해서 단호박 라떼인데 음 무동에는 또 우리 간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빵을 좀 먹고 이제 빵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크루아상이지 말입니다 제가 작업을 하다가 제가 학원 이름을 뭘로 할까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생에 있어서 춤이 정말 동기부여가 되고 저를 움직이게 해준 것인 만큼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동기부여와 에너지와 활력을 주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모티프 댄스 아카데미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티프라는 것은 어떠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화소 즉 이야기의 구성원을 일컫는 말이다 모티브를 처음에 떠올렸다가 모티브라는 의미도 포함된 모티프를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걸로 해야겠다 바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거든요 앞으로... 어... 음... 마냥 기뻐할 때가 아니야 이제 이제 넌 죽었어 만해도 지금 이제 마냥 기쁘지는 않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도 오늘은 나에게 정말 뜻깊은 날이니까 오늘은 카이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일 여기 페인트칠을 셀프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시죠 내일 만나요 지금 이게 재소라는 뭐든지 막 발라야 되는 겁니다 이재소칠은 일단 하는 게 중요해 막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듬어가는 거지 해보지도 않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어? 끝 나고 싶어? 자 <웃음> 막상 또 사람이 닥치니까 다 한다 이 공간에 좀더 어떻게 보면 애착도 가지고 사랑과 믿음과 성실과 한땀 한땀 핏 땀, 눈물 노력 닥치니까 다 해요 여러분 그래서 셀프 페인팅 하세요 별거 아니야 자 오늘의 이용할 식량입니다 아우 허앙 어... 음. 지금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에 괜히 치겠다 싶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7시 3분이고요 가벽 설치를 하려고 저쪽에 무사하게 오늘 가벽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거 아, 거미가 있냐? 거미 죽이면 안 된다는데? 오. 오. 짜자자자자자자잔 이야 이제 학원 갔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니까 진짜 보기 좋죠? 이제 여기에다가 페인트 바르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퇴근 지금 급해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모티프 아카데미. 아유.